그건냐? 오늘의 봐. 아니, 당뇨식시기를해놓고 소스가 너무 달구나 또, 리 또, 또, 또, 또, 또, 또, 까 또, 또, 또, 또, 빌고 빌었다, 진짜. 내 쓸까? 머리 숱은 담지 않아. 새까맣다. 귀엽지? 음. 오잘 갔다 오시고요. <웃음> <웃음> 먹겠습니다. 먹이 응. 갔어요. 먹이 갔어요. 요청한 보리밥이거든요. 지밥의 비율이 거의 한 8, 8, 98%? 보리가 없어. 출산하고 잠이 계속 못 들어요. 내 시간 전화. 모르겠어요. 잠이 정말 되게 피곤한데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은 알 겁니다. 자다 일어났어요. 진짜 땀 뻘뻘 흘리면서 자가 지고배 터져, 배 터져. 밥을 먹어보겠습니다. 아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큰일인데 맛이 안 나려고 하네 큰일인데 아까 눈도 떴는데, 눈이 탈락 말락 탈락 말락, 어눈 까진다 눈 까진다. <웃음> <웃음> 어. 이 봄이 보미? 봄이는 <웃음> 저기 있고 저는 누워 있어요. 이 봄이 발 배도 부르고요. 저기도 가었구야 이제 갈 준비를 해봅시다. 딸랭이 눈이 <눈에> 다 떴네. <웃음> 어디야 여기가? 우리 봄이 어디야? 어디가? 음, <웃음> 어 우리, 우리, <봉이>? 이제 가볼까요? <웃음> 밥을 잘 먹고 응아를 열심히 한저희 딸이 자고 있고요 저는 간식을 먹을 거예요 어, 진짜 덥다 간식이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제 멜론이 안돼 조리원에 있는데도 이렇게 힘들면 집에 가면 어떨지 상상이안가잘할수 있겠죠? 와. 모유 수유하는 거 진짜 장난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이 세상 엄마들 진짜 다 대단한 것 같아요 음, 나무 잘 나가 헤이 우리 딸 헤이 우리 잘 올리고, 잘, 내니 아, 근데 너는 다리도 찔려봤잖아. <웃음> 두 번이야.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이 응. 응. 응. <웃음> 눈을 못 떼. 눈을 못떼 예쁘게 눈을 못 떼요. 와 근데 오빠한테 안 계시니까 더 작아 보인다. 눈 일어났어? 눈을 조금 떴네. 잔다 그래서. 학 쓰는데. 응. 잘해. 지도 크려고 <웃음> 얼마나 힘들겠나. 몸무게가 막. 엄청 느는데. 어, 드디어 먹고 싶 부가집 양념 책임